자 여러분 드디어 저희 손글씨 책이 나왔습니다 좀 전에 출판사 사장님께서 직접 책을 들고 와주셨어요 따끈따끈한 책을 보며 어찌나 감격스럽던지 오랜 세월 글을 써온 제 노하우를 빠짐없이 모두 녹여 넣은 책이라 시간도 공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의 팬 글씨 영상을 사랑해 주시고 호응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네요 책 제목은 당신의 품격을 올려주는 손글씨입니다 손글씨 하나만 잘 써도 품격은 올라가겠죠? 이 책에는 제 30년 글쓰기 인생을 비롯해서 손글씨의 이론과 실기를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많은 디테일들에 신경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다룬 정자체는 서예의 궁서체의 근간을 두고 있죠 제가 서예와 펭글씨를 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책에서 볼수 없는 펭글씨의 원리와 인문학적인 내용까지 많이 포함시켰으니 이 책을 제대로 공부하신다면 진정으로 품격있는 손글씨를 쓰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초성, 중성, 종성과 그 위치에 따라 변화하는 자모음의 형태들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풀었습니다. 저희 채널 펭글씨 강좌에서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담았으니 꼭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글자를 쓴 이후에는 실전에 들어가는데요 보기만 해도 내면의 불이 밝혀질 것 같은 긍정의 단어들을 쭉 쓰실 수 있도록 했고요 명언을 통해서 문장을 시를 통해 새로 쓰기까지 연습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런 예쁜 이미지들을 넣었어요 충분한 연습 후에 나만의 작품을 쓰는 기분으로 채워나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이 쓰이는 손글씨들을 모아서 써보실 수 있고요 책이 끝난 이후에 스스로 연습하실 수 있는 방향까지 제안해 드렸으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책은 일자로 쫙 펼칠 수 있도록 재본했답니다 보는 것도 그렇고 책에 연습을 하더라도 그게 좋겠죠? 손글씨 교본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와 예스24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. 링크는 아래 더보기란에 추가해 놓을 테니 타고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. 아 그리고 나중에 책 리뷰까지 꼭 남겨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. 감사합니다.